우리의 디자이너입니다 성경석씨 네 안녕하세요 무슨일이시죠? 예? <웃음> <웃음> 지금 뭘 그렇죠. 디자인하고 있나요? 지금 패키지 디자인하고 있어요 마로샐러드의 새로운 패키지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미리 공개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 다 보시게 될거라서 네. 어떤 컨셉인가요 이기 약간 트렌드에 맞는 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네. 키치함 을 네. 메인 컨셉으로 잡았고요. 네. 저희 브랜드를 상징하는 여덟 가지 오브젝트를 오, 여섯 가지군요. 여섯 가지 오브젝트를 담아서 네. 재미있고 활발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 여덟 가지, 여섯 가지? 네, 여섯 가지.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인쇄를 하면은 네. 이제 색감이 모니터에서 볼때랑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의 덕목이라고 할수 있죠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진짜 실물로 나오면 진짜 기대는 되는데 조만간 볼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한 방향대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오 저도 무척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번 주 제작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은 아마 3월부터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샐러드의 뉴 패키지 뉴 패키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네. 이거 진짜 하는데 한한달 걸렸나? 이거? 이 어. 뻘지까지 해서? 뻘지까지 하면 은한달좀더 아. 걸렸나? <웃음> <해서. 웃음> 여러분들 이거 하는데 한달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 작업 속도가 진짜 빠르긴 하다. 나는 진짜 약간 PPT 만드는 수준인데. 그래도 계속 만이다 보니까. 살될 수밖에 없는 어, 손 흘림하고 보시죠. 마우스 <웃음> <웃음> 손은 움직이는데 화면을 멈춰있어. 아, 이게 우리 오브젝트 거죠? 그렇습니다. 한번 오브젝트 아주 기대해주세요, 여러분.